실력이 느는 속도가 빠른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양손이 이제 말을 듣기 시작한다고 기본기 연습은 밥이다. 선 만들어주는 기타리스트 김인정입니다. 이 편에서 만나니 더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요. 1편 교육과정에 관한 영상을 아직 안 보셨다면 위에 카드를 클릭하셔서 한번 보고 오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클릭해 주시면 제가 드리는 노하우와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연주할 수 있는 레파토리가 풍부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게으르기도 하고 완벽을 좀 추구하는 스타일이라서 여러 곡을 연주하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 꾸준한 기본 연습을 통해서 양손은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연습은요. 오른손은 탄현 연습하고요. 줄뚱기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아르페지오 연습하고 그 다음에 트레몰로 연습을 주로 하고 있고요. 왼손은 이제 왼손 독립 연습이라 해서 왼손 손가락이 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연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슬러 연습, 따양, 따양 하는 연습이죠. 그 다음에 KG 시스템 스케일 연습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이 기본기 연습을요, 우리 수강생분들한테도 지도를 해드리는데, 연습 자체가 이제 좀 지루하고 힘들어서 그런지, 시키는 대로 이렇게 다들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확실히 제가 지도하는 대로 기본기 연습을 하시는 분들은요, 실력이 느는 속도가 빠른 거를 제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기본기 연습에 관한 또 일화가 또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인제다그 평생교육원에서 7080 기타 교실이라는 강좌명으로 약한 10년 정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수업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클래식 기타 연주법의 기초를 두고요. 통기타 스트로 아르페지오 반주법, 그리고 선율 연주, 어브리 선율 연주 등을 이제 주로 가르치면서요. 이제 합주단으로 키우고 있는 그런 수업입니다. 어, 이름은 다들 알고 계시죠? 유닝 팝스 기타 상부입니다 어, 여기 회원분들이 지금 대부분 한 10년 정도 저하고 같이 수업을 하신 분들인데요. 어, 초기에 제가 이제 실력을 키우려고 2시간 수업 중에서 1시간을 기본기 연습만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절대로 이런 기본기 연습 안 하시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라도 집중적으로 시켜야겠다 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이렇게 수업을 그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그때 막회원분들 뭐 불평불만이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힘들어 죽겠다고 하시고 막 이러려고 내가 여기 기타를 배우러 왔냐 막 이러면서 막 하여튼 막 저항이 하여튼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뭐 그래도 이제 저는 어 기본기를 하면 확실히 손이 좋아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아주 강하게 밀고 나갔습니다. 어 물론 회원님들의 항의를 받아들여서 기본 연습 50분에서 40분으로 10분 정도 제가 줄여주긴 했습니다. <웃음> 네 그렇게 1년 정도 시키고 나니까요 이제 회원님들께서 양손이 이제 말을 듣기 시작한다고 이렇게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내드린 악보들 웬만한 건다 이렇게 연주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신의 회원들이 들어오시면 좀 힘들어하시는데 그 조금만 참고 따라오시라고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아주 해낸자들의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어, 기본기 연습의 중요성을 말씀드리자면 한 2박 3일 정도 걸려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그냥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기본기 연습은 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명 유지를 위해서 매일 밥을 먹듯이요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기본기 연습을 해야 한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기본기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어, 제가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세번째 악기 추천에 관한 내용은요 또 시간이 좀 많이 됐으니까 제가 3편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닛 여러분 3편에서 또 만나요 제발 <웃음>